지금 이거 이 미친 만두가 보면은 이 속에 이제 시뻘개, 시뻘개 양세형그시뻘 만두처럼 이렇게 지금 시빨... <웃음> <진짜> 미쳤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청안산업과 오영래입니다. 저는 오늘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요. 청주에서 유명한 미친 만두를 제가 사왔습니다. 네, 미친 만두를 사왔고 어 얼마나 미치게 매운지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제일 맵다는 불마왕 라면까지 오늘 함께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청주에서 제가 사온 어, 만두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친만두 안에 실제로 보면 너무 빨개가지고 이게 미친만두 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미친만두 얼마나 매울지 청양고추 청양고추 150개의 매운맛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벌써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와 일반 라면 스프보다 진짜 빨갛다 빨간, 라면이랑 만두가 익고 있습니다 만두도 이제 다된것 같은데 만두도 이정도면 다 익은 것 같아요 미친 만두. 자 이렇게 해서 미친 만두랑 불마왕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면은 국물 먼저. 별로 안 매운데? 면발은 일단은 신라면보다는 두껍고 너구리보다는 좀 얇은 것 같아. 음. 음. 생각보다 안 매운데? 미친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하... 우와, 엄청 빨개. 우와, 깜짝 놀랐어. 음. 생각보다 안 매워. 근데 이게 맛이 진짜로 일반 만두보다 간이 딱 맞고 뭐라 해야 되지 속이 꽉 차가지고 아, 매운데 땀 나는데 <웃음> 매워. 와땀나땀나땀나아 뜨기 와 뜨기 땀나, 땀나, 땀나. 아래도 느낌... 일단 먹던 거아아 아, 매운데 매운데 일단. 일단 먹은 거는 마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늦게 와요 늦게. 아.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어보니까 불마왕은 생각보다 안 매워요. 신라면에 한 3배 정도, 불닭에 한 2배 정도 밖에는 안 맵고, 지금 이거 이 미친 만두가 보면은 이 속에 이제 시뻘게 시뻘개 그막그 무한도전. 하하가 했던 그 뭐냐 시벌만두 양세형? 그시벌만두처럼 <웃음> 이렇게 시뻘만두 <웃음> 진짜 미쳤어 이거 너무 빨개 진짜 이 속이 보면 너무 빨갛고요 처음에 한입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어? 뭐지? 안 맵네 했는데 지금 침이 계속 나오고 있다 땀이랑 뒤에 엄청 매워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일단은 미친만두랑 불마왕 여기서 어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마저 먹고 후기는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음! 미친만두 하나 남았는데 이거 포기